요즘 야매 주부가 달라졌습니다 집에만 가면 맨날 저렇게 앉아서 유튜브만 봅니다 자기 유튜브도 아니고 남의 유튜브를 봅니다 핸드폰으로 보기 답답한지 가끔은 TV로 봅니다 여보 그좀 소리 좀 줄여 아, 맨날 그거 봐 남편 성국현 씨와도 불화가 생깁니다 아좀 지겹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성국현 씨도 같이 앉아서 저러고 있습니다 난그딱요 요 구절에 아주 코끝이 찡하더라구 우울한 시대의 담비같은 트롯 열풍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두 정지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활력소가된트롯광풍늘 클래식의 팝송을 듣던 야매지부가 어느 날부터 트롯가수 김호중에 빠져 삽니다 같은 사으로으면 나도 팬인데 그 같아 이미 팬은 아니에요? 트롯에 빠지져요두 <웃음> 부부가 아주 환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김호중 팬한테 욕을 먹겠죠? 근데 저도 환장합니다 아주 전 양반이 여러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취미생활이 생기셨다고? 새로운 건 아니야 늘, 늘 음악을 들었지만은 음, 내가 좋아하지 않던 트롯을 조금 듣게 됐다는 거 <웃음> 좀 새로운 변화지 나한테 <웃음> 트롯이 싫다는 아니고 트롯 중에서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리고 어떤 가수를 좋아했는데 아 요즘은 이제 조금 트롯이 방송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들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트롯의 시대가 오면서 자꾸 우리에게 이제 그 트롯을 틀어주다 보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생기고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을 좋아할 수 있지만 저는 김호중 씨참 좋더라고요. 어, 요즘, 그냥 나는 좋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기사들이 자꾸 뜨는 거예 이거 뭐지, 뭐지 하는. <웃음> 근데, 몰라요. 저는 이제 세월을 오래 살고 또 저도 연예계에 뭐 이렇게 거의 50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어 저희들에 대한 까심 내지는 뭐 진실일 수도 있고 뭐 저희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분들의 호기심 내지는 흥미거리가 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기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어 오히려 그런 기사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은 그래 김호중씨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 김호중이라는 소년 아이를 돌아봤나? 도와줬나? 제가 보는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가족과의 관계 뭐 그+ 그가 겪은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스타를 만들기 위한 이슈화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뭐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평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는그 사람의 노래 그 사람의 재능 또 앞으로 그 사람이 장성해가고 변화할.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노래와 더 좋은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편을 찍고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주고 해야지 우리에게 보여지지도 않았던 과거를 계속 들치면서 그 사람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희도 그 유명했던 그 시절에 일본 온천에 갔을 때 거기는 과거에 이런 이런 온천들이 혼탕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사에는 어떻게 났냐면은 남능미 오미연 혼탕에 가다 이런 기사로 제목을 달아가지고 신문에 낸 거예요 그때 저희가 너무나 놀래고 쇼크를 먹어서. 남능미 선배랑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신문사에 전화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다 모든 것이 자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더잘 되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의 흠집을 내기보다는 더 자고요 덥고 지금 나를 이 노래를 듣고 행복하게 해주고 감동받게 해주고 그런 거에 집중하면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그 노래 들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나 김호중 씨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거 호중 씨 별거 아닙니다. 호중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상처받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걸 통해가지고 그만두자,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또이 중에는 흠진내는 사람도 있지만, 호중 씨를 키워야 되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지지해야 되겠다는 어마어마한 부대가 있더라고요, 호중 씨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런 부대가 없는데도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으며 살았는데, 그런 부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힘내서 지금보다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한테 더 좋은 노래 들려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야매주부 신곡 중에 음, 우산이 없어요. 이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게 호중 씨 마음일 수도 있어.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 이비 피할 길이 없는 이 심정, 이 환경.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우산이 없어요 우산이 없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시니어 정보 플래너 나 호중씨 앨범 예약했어 언제 나오나 <웃음> 나 사실 이런 거잘안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한장 사주는 게 호중 씨한테 도움이 된다면 사실 유튜브로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호중 씨에게 힘이 된다면 은 힘을 주고 싶어요 열심히 노래하세요 호중 씨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호중 씨 같은 사람 정말 보석과 같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발견됐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리 노래 잘 불러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그래서 그 어떤 방송사가 호중 씨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호중 씨 실망하게 했을지 몰라도 또 생각해보면 그 방송이 아니었으면 호중 씨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겠어요. 그래서 서로 저는 서로 덥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면 은 우리가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늘 사랑하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습니다 마칩니다